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어, 오늘은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헬렌 제인님의 어, 질문을 한번 볼까요 척추측만이 필라테스나 요가만으로 교정이 될까요 이게 이제 첫번째 질문이신데요 어, 척추측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척추측만이라고 하는 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뭐냐면 은 구조적 측만이 있어요. 구조적 측만은 뭐라고,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측만이 돼서 앞으로 그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픽싱이 돼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도 그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걸 구조적 측만이라고 하고 기능적 측만은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제가 많이 오늘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걸 하루 종일 한 3일 정도 했다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바로 된 자세가 아니고 살짝 틀어진 자세겠죠. 그렇죠?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내가 운동을 해 가지고 이쪽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뭐 밑에 있는 근육을 잘 단련해서 얘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기능적인 측만이라고 합니다. 그 일단은 구조적인 측만인지 본인이 기능적인 측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구조적인 측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필라테스나 요가나 어떤 치료나 어떤 운동을 하셔도 교정, 그러니까 그 측만 자체가 교정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측만으로 올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나 근육적인 문제나 어떤 통증적인 문제는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틀어진 것 자체는 원래대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만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 은 거의 100%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근데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측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C커브로 이렇게 측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C커브가 돼도 이게 어떤 정상 범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돼서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틀어진 상태가 사실 익숙해서 이 상태로 막몇 년, 몇십 년을 하다가 이걸 다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초반에는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바꾸는 과정까지 사실 되기가 조금 쉽지 않고, 어, 그 다음에 뭐 S커브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거를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부작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천천히 좋아지시는 게 사실은 좋죠. 그래서 본,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발견할수록 측만이 된지 얼마 안 될수록 빨리 고쳐집니다. 근데 내가 많이 예를 들어서, 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한70 정도 되시는 할머니분이 측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손상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갑자기 막한 달, 뭐, 운동한다고 그래서 막뭐 빠르게 1년, 2년,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무리가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는 데는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가나 필라테스로 이걸 교정할 수 있느냐는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이나 접근 같고 그 사람이 이제 얼만큼 측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나 기본적인 바탕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요가나 필라테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운 강사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측만증에서 좋게끔 바뀔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척추 측만이 규정되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규정이 된다, 요가를 하면 규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나 어떤 운동 정목이나 어떤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본인을 가리키는 강사나 치료사나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져서 정성을 그분한테 쏟느냐가 사실은 어, 중요하거든요. 전문적인 기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은 어떤 대답이 됐을까요? 두 번째, 척추 측만에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데, 어느 쪽부터 교정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척추 측만이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틀어져 있는데, 측만이 있어서 골반이 틀어진 부분에 집중을 하면은 고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그 측만을 만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골반이 틀어졌다고 해서 골반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발목이나 다리부터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 블럭이 이렇게 몸에 블럭이나 이렇게 척, 이 구조물이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척추층만 척추가 틀어졌거나 골반이 틀어졌거나 고관절이 틀어졌거나 목이 틀어졌거나 어깨가 틀어지신 분 대부분 발목, 무릎 뭐 이런 데가 다 틀어져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뿌리 부분부터 교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탑을 쌓는 것처럼 다시 교정해요. 제가 운동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처음에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아서 운동을 하거든요 영상을 기본적인 운동과 어떤 통증이완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뭐냐면 어떤 질환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그거의 순서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기가 다돼 가지고 몸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골반을 이쪽으로 이렇게 틀으면서 운동을 동작을 해보세요. 했을 때, 그렇게 동작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셔야 운동으로 측만을 교정할 수 있어요. 어,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다,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근데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고개, 뭐, 몸통을 움직여 보세요. A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A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근육 방향이 이렇게 된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약간 B나 C 쪽으로 이상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교정이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올바른 움직임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움직임을 컨트롤하려면 몸의 전체적인 어떤 근막이나 어떤 관절들이 이렇게 굳어 있는 곳이 없고 어느 정도 운동 가동 범위도 자, 나, 나오고 동작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경지가 되셔야 그 다음에 어떤 척추 측만이나 어떤 틀어짐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척추 측만 해가지고 고치기는 조금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니까 본인의 어떤 인지력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을 갖추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수반이 되면 훨씬 더 교정되기가 쉽고 특히나 집에서 자가로 교정을 하실 때는 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더 기반이 되셔야 잘될수 있다. 근데 본인이 시간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좋은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이나 그 치료사나 그 강사가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본인이 이거를 교정하면서 인지하면서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많아야 되겠죠. 어떤 이해도나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느 쪽부터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니까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모이면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어느 쪽부터, 골반을 어느 쪽부터 고치거나, 어, 척추측만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고 하체부터 단련을 시켜가지고 걔가 잘 잡아줄 수 있는 운동들을 먼저 할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골반 교정 운동은 유튜브 영상들을 어 보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력에 노출이 돼가지고 땅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골반만 누워서 특히 뭐 이런 교정들이 어~ 그런 어떤 연결성을 무시하고 누워서 엎드려서 앉아서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하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는 하체랑 고관절이랑 골반이 연결된 상태에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따로따로 움직여가지고 골반을 똑바로 만드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어, 그래서 그거는 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그것만으로는 어, 교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반만 교정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골반을 움직인 거를 하체랑 연결시켜서 두 가지를 같이 코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똑바로 만들어 놔야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진정으로 골반이 교정돼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찾는 영상들이 대부분 짧고 어 간략하고 알기 쉽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개만 교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랑 다른 사지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능적으로까지 가야 골반이 완전히 교정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이나, 아니면은 뭐 도스치료라던가, 저도 이제 매뉴얼로 어~ 회원분들이 오시면은 뭔가 본인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건 제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드리긴 하는데 어~ 일단은 누군가가 치료사나 의사나 뭐~ 강사나 뭐~ 마찬가지로 다 마사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가만히 누워 있고 누군가가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해 가지고 아까 많이 척추 측만이나 골반 틀어진 걸 예를 들면 마사지를 해 가지고 골반 틀어진 거를 불균형한 거를 어떤 건 경직되고 늘어진 걸 얘네를 막 이렇게 운동을 시켰다고 해서 일정한 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일어나서 본인이 일반 일상생활을 할때 다시 틀어집니다. 수동적인 건 한계가 있어요. 걔가 지구력을 갖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도움은 되죠. 내가 어, 얘네들을 좀 풀어놔서 너무 우세하거나 단축되거나 경직된 걸 풀어놓으면 내가 쓸수 있는 근육들이나 자극받을 수 있는 근육들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은 조금 더그 전에 내가 지각하거나 아니 조절하지 못했던 근육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어떤 교정이나 틀어진 게 고정이 되고 지구력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사들은 우스갯소리로 뭐 뭔가 이렇게 도수치료 받으면 환자가 병원문 나갈 때 다시 틀어진다고 보, 다시 틀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 좋은 효과의 어떤 치료이긴 하나 걔가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 힘을 갖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어떤 운동이나 지구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이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뭐그 중간중간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보상작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내가 A를 의도해서 운동을 했으나 A가 안 되고 B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올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못 올리는 거죠. 앞으로 밖에. 그쵸? 근데 이렇게 올리려면 이렇게 앞으로 올리는 과정도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상작용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올리니까 이쪽 근육이 더 단축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정이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보상작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괜찮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완하면 돼. 이걸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보통은 A 운동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면 사람들은 시도를 하지 않거나 내가 이렇게 밖에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나 불편함에서 걱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운동을 다시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거기 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서 향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은뭐 질문이나 운동 과정 중에 느끼는 것들을 조금 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댓글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어,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게 당연해.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주면 괜찮아. 그리고 이런 건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안 아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회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무튼 추나 요법이나 치료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어, 수동적으로 받는 거는 도움은 될수 있으나 지속적인 어떤 해결책을 대 되기는 좀 어렵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춘화랑 연결해가지고 운동치료나 운동센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결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을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운동을 하셔도 본인이 습득하신 걸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정이라는 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척추 측만이 교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면은 그게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어. 다시, 원래대로 측만이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 신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어떤 질환이 인지할 정도로 병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생기신 거는 평생 본인이 보완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친구처럼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스킬을 본인이,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습하고 자가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 어, 여기까지 제가 답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